Hi everyone, welcome back to our class. This is Joanne and we are studying about reading part of topic test. And especially we are studying about you know, type 7 question and today is the 14th class. We already study about all types of question already. So here s type 7 question. You can read one article and then two, answer t e two different questions. Let's read article first. 다음 달 15일부터 경기도 부천에서 국제 만화 축제가 열립니다. You can find 다음 달 m e a n next month, right? From 15일부터 from 15th in, of next month. Where 경기도 부천에서 I mean one city of Korea As near Seoul area, 국제 만화 축제가 열립니다. This is main subject. 국제 만화 축제. Something 국제 mean international, right? International 만화 축제. 축제 mean festival, right? It's one of festival. So what kind of festival it is? 만화. It's a comics, cartoon festival. 축제에서는 이제. This is about the detail of t h e festival. 여러 나라의 만화를 볼수 있다. 여러 나라의 만화, you can see see the cartoon of so several v a r i s of various countries, right? 본 어떤 본 추억의 만화책부터 추억의 만화책 you know when the cartoon uh, which you watch a rat from your when you're young 요즘 유행하는 만화책까지 you 요즘 m e a n this is about before long long time ago 요즘 m e a n these days so some cartoon which is very popular these days 땡, 땡, 땡. 땡, 땡, 땡. So this is you know types of cartoons of this festival, right? Some very old version of the old school of you know cartoon and the popular cartoon recently. And though and 유명한 만화가 만화가 means cartoonist, right? Cartoonist. The famous cartoonist autograph, right? Sign so me mean autograph, right? Autograph. Famous people, celebrity, celebrities autographs. You can, you can have, you can 수 있습니다. You, you can have, you can take the autograph of a celebrity, the cartoonist, right? 그리고 and, and the cartoonist do something, right?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the c a r t o o n i s t draw the picture of the people who join the festival right so new vocabulary 만화, comics or cartoon 만화가 cartoonist 축제, festival, 추억, memory Very good memory of the cartoon of memory. 추억의 만화. 추억 memory, right? And 유명한 famous sign autograph, right? Autograph. So this story is about 국제 만화 축제, the international cartoon festival. 어디에서 where it happened? 경기도 부천. 달, when? we don't know which month it, it, it is now but anyway the festival will start next month 15th so you can see of course cartoon because this cartoon festival also is international so many different country join attend this festival right 추억의 만화, very old version of comics, cartoon and also like you know Disney or Snoopy, right? You know Charlie Brown like that. or 유행하는 지금 recently popular cartoon. In Korea we have many kind of webtoon. It's cartoon of website. Very popular. 유명한 만화가 draw e r right draw r d r o h e r of the cartoon. Sign을 받을 수 있고요. Autograph. You can get the autograph of a cartoonist. And also, the famous cartoonist can draw your face. So, you can get the picture also. It's a very, very honor, right? To get the my face. The picture of my face from the famous cartoonist, right? Good. Let's answer question. 1.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기억은요 어릴때 본 추억의 만화책부터 요즘 유행하는 만화책까지 다양하게 it means this is about you know types of cartoon in the festival right so it means there are old장만한 very old comics or cartoon from very old cartoon and These days, very popular cartoon. So 다양하게 we have, right? We have the festival. Have many different kind of cartoon. Is say that, right? Number one, 준비해도 됩니다. 다양하게 준비해도 됩니다. Let you prepare. I will let you prepare. It It doesn't make sense. 준비할 수 있습니다. It means I can prepare, right? 준비되어 있습니다. It is prepared, right? The cartoon is prepared. Cartoons are so many different cartoons prepared in the festival. 준비된 적 있습니다. 된적 있다 means past in the past. Let's check 준비하다. and the 준비되다 it has a different meaning 준비하다 look at here 내가 식사를 준비했다 내가, so it means people do people prepare right prepare things 준비하다 는 언제나 always you can you need to use with people the subject can be the people this is people i t person subject 준비되다, 식사가 준비됐다, subject are the things, the meal, the meals are the ready, the meals are prepared so the things is subject right, the things is not the people or life thing, or life stuff so can you recognize what's different things, 준비하다 and 준비되다 준비하다. I prepare the meal. The the meal is prepared. 준비가 되다. 음식이 준비되다. 내가 음식을 준비했다. 식사를 준비했다. 준비되다 plus 어 있다 mean have been, have been prepared. 이 prepared from before until now, right?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Mean the food has been prepared. I prepared the food before an hour or two hours ago, and then still the food are here. 돈이 준비되어 있다. The money has been prepared. I prepared the money from before, and still I have the money now, right? 저기 있다. Also is it mean? Some experience in the past. I've done something before. I studied Korean before. And I'm still studying or I'm studying again. You can say that, right? New y o is one of my e x p e r i e n c e right? I've been to New York. two years ago three years ago you can say that is you can e n it's about your experience right you understand so it's best answer can be the manachek is the things right things can use with 준비되다 so you need to find out 준비되다 but then means the experience of the past 준비되어 있다. means it prepared. It is prepared, right? Number three, number two.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Number one. 국제 만화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mean now, right? 지금 열리고 있나요? Is it on now? Is it open already now? No. 다음달 15일부터 in the future in the future, not now, right? oh sorry, the 축제에서 옛날 만화 책은 볼수 없습니다 no, no, that's not, no, right? 어릴 적 추억의 만화 means 옛날 만화, the old cartoon, right? old cartoon number three, 이 축제에서 다른 나라의 만화를 볼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another country, other country's cartoon, cartoon of another country, right? So, 여러 나라의 만화를 볼수 있다. 여러 나라 means different countries, right? Number four, 사람들에게 유명한 만화가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만화가의 얼굴, 만화가의 the face, the picture of famous cartoonist? No. The cartoonist draws, will draw the people's face, right? So it's wrong. 유명한 만화가 w my daughter, m g h t r a g h t e r m a u g h t e r a u e r my u e r m u t e r m h t e r y u h e r a e y a u g e y a u g e y a u g e a n s e y u e r a n s e m e s o a r m t e c a r t o o m s f t r o h e r m o u t r h e r c o u n t r m e r n a u m b d e r a t r h e r a e d a e r a n t d f o e a u r w d a e r a n t r h e a u e d a t r t i c l g e a n t d a n s h e r t h e q u e s t i o n t o g e t h e r Oh, it's a person, right? Person <coughs> is t main subject, right? 김지호 씨는 미용사입니다. Hairdresser, right? Someone w n o make a style with hair. 도시의 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씨는 hair dresser. Oh, Kim Jiho Ji is hairdresser and also she or he Let's see. She i right? She working. She s working at a big, cute hair salon, 미용실 hair salon, right? Uh, in the city, 도시 손님이 많고 바쁘지만, 자 손님 the customer, right? The, there are so many customer and very busy. But so you can see here missing. And am but, 한 달에 한 번, 한 번, once, right? 한 달에 한 번, once or 한 달, month, right? Once a month. 시골의 작은 마을 찾아갑니다. Mean 찾아가다, come, okay, come, visit, visit, visit to where? 시골의 작은 마을, countryside, 시골, 시골 and 도시 is opposite meaning, right? city and countryside, 작은 마을을 찾아갑니다, small town, 거기서 사람들의 머리를 예쁘게 잘라줍니다 remember in Korea, 머리 is not, on the, not only mean head, sometimes hair We don't say 머리카락을 잘라요. We just say 머리를 잘라요. When you go to hair saloon. Okay, 머리를 잘라요. It doesn't mean cut the hair. Cut the hair. I cut the head. It doesn't mean, right? It means cut a hair. Cut hair. Okay, hair cut. 그 대신에,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Oh. The Kim Ji Ho, Miss Kim, Miss Kim, 잘라줍니다. cut the hair, people's hair in the countryside, and they didn't get the money. 그 대신 마을 사람들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Have a meal together. Have dinner together.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듣습니다. Talk, talk, talk. Small talk, right? 김지호 씨는 그곳에 가는 날이 즐겁습니다. 그곳 어디 the, the countryside, countryside, and 날이 즐겁습니다. I mean happy, very glad, right? I'm pleased, right? So she f e e l great, right? So here's the new vocabulary: 미용사, hairdresser, 미용실, hair salon, 컨님, customer. 시골 countryside 마을 town 한 달에 한번 meet once a month right once a month Let's find what's story about. This is about 김지호 씨. 음 김지호 씨는요 어떤 사람 미용사이고요 미용실 도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해요 한 달에 한번 시골을 갑니다 시골에 마을을 가요 거기서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줍니다. haircut, not cup the head, right? haircut, remember. This is a b a u haircut. 그리고 식사를 하고요. 이야기를 나눠요. 김조 씨는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3.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기억은요. 거기서 사람들의 머리를 예쁘게 살라줍니다. 돈은 땡땡땡. 그 대신에, here's a point. 돈은 땡땡땡 그 대신 instead of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요 have a meal together and have a chat have a talk together so 돈은 which is perfect 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내 you have to pay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on the money 별로 없습니다. Not really. 받지 않습니다. No, don't take. Don't take it. So, 머리를 잘라주고요. 돈을 어떻게 하냐면, 대신 식사라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돈을 받지 않는다가 어울리겠죠. It's perfect answer is number four. 받지 않아요. Don't take the money. 돈은 받지 않아요. 대신에 is instead of instead of 돈 대신에 뭘 받아요? 돈 instead of money 식사 the meal and have a great time with the people to talk, right? 넘버 4.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김 넘버 1 김지호 씨는 바쁠 때 시골에 가지 못합니다. 손님이 많고 바쁘지만, 바빠요. 바쁠 때, 바빠요. When, till she's very busy, but 한 달에 한 번은 시골에 가요. Once a month. Number two. 시골, 도시보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손님이 더 많습니다. Actually, we don't know which uh, place has much more customer. We, but we can, we think the city, had much more customers because she said 손님이 많고 바쁘지만 right? number 3 많은 사람들은 김지호 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습니다 김지호 씨의 이야기를 듣나요? people are... does people listen to 김지호? no, 김지호 happily happily listen to you know, other people, the town, people of town story, right? 김지호 씨는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Number 4. 김지호 씨는 시골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like the time, like the time with the people in the town. 김지호 씨는 그곳에 가는 날이 즐겁다. 가는 날이 즐겁다. 그곳은 시골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다 means 좋아합니다. Like the, that place, right? Like the time. Like the spending time with the people in the town, right? Good. Good. Next, number five and six. 다음을 읽고, 무릎에 답하십시오. 우리 집에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is a tree, right? tree.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when i was born 때 when, right? when i was born my 우리 아버지가 심으신 겁니다. 것입니다 my father, my father planted a tree.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tree Because when I was born, the tree plant, so the plant and I are same age, right? 어릴 때는 when I was young, 그 나무가 저보다 작았는데 because the plant very small, right? 지금은 저보다 큽니다. So 크다, 작다. 작다 mean short. 크다 mean tall, right? Of course, the tree getting taller and taller. So now the tree is taller than me, right? 제가 물을 주고 water. I water the tree. And so 나무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정 is very Korean vocabulary. Means if you uh, have time a l o n with someone or something. You don't want to, you know, say goodbye with that, right? Because of, 정, the feeling, the feeling. Okay. 그러나 이제 그 나무와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means say goodbye. We have to say goodbye with to this tree. Why?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이 이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사 means move the house. Right? Moving. Next week, our family moved the house. So we have, because tree, we cannot bring the tree to other place. Right? Because it's very big. So we, need, we have to say goodbye. 저는 그 나무가 묻혀 땡땡땡 묻혀 Mean a oh, lot so much, so we can get w h a t happening next. We can get uh, I'm gonna miss so much that tree, right? But so here's the unique vocabulary namu tree, nai age, c n g affection or affection or love, friendship, something like that. Feeling with you know something for a long time. 헤어지다, part from, right? Say goodbye. 이사 move. 헤어지다 hey, has two different meaning. Break, break up, break up means between boyfriend and girlfriend, but like a friend and o r some things, we can say apart from because I have to move. Alright, so this story is about 나무. What kind of 나무? 집에 my house at the my house when i was young 내가 태어났을 때 when i was young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 right my the tree my father planted when i was born 나무는요 나랑 나무 and i 가 같아요 same age 어릴 때 when i was young 나무와 나무가 아니죠 나무가, 내가 나무보다 컸어요. I am taller than tree. 지금은요, 나무가 나보다 커요. The tree is taller than me now, right? 나무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정. 아주 중요한 key point vocabulary. 정. 헤어져야 합니다. We have to part from each other, right? Because 다음 주 next week에 이사를 가요. I move. I'm moving to house. Moving house next week. All right. Because this story about the tree, right? Let's answer the question number five.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기억은요. 저는 그 나무가 묻혀. All right. We have to say goodbye um, with very my friend tree. How do you feel? 나는 그, 저는 그 나무가 묻혀. 보고 싶을 겁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려고 합니다. 보고 싶을 겁니다. 자 나무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사를 가요. 그러면 내 기분이 sad, very sad, right? 보고 싶다는요. the mean want to see. but also we have different meaning miss, right? 보고 싶다 means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my teacher.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I miss my teacher. 니가 보고 싶어요. I miss you. Right? So, 보고 싶다 means the first meaning want to see. Like that. 영화가 보고 싶다. I want to see the movie, but 사람이 보고 싶다. I miss the people. Right? 것이다는 h will happen in the future. 보고 싶을 것이다. I will miss you. Okay? I will miss you. So in here, right answer is number one. 보고 싶을 겁니다. I I will be I will e missing. Right, missing. Number six. 이 글의 내용으로 볼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Number one. 저는 이사를 가서 나무를 심을 겁니다. 심을 겁니다. I will plant. I will plant a tree. We don't know, right? We don't know if the writer will plant a tree or not. Number two. 저는 나무와 헤어지게 되어서 슬픕니다. 슬프다. Sad, right? 나무와 정이 많이 들었어요. We are friends. I, the tree, and I are friends. And, uh, 나는 나무가 보고 싶을 거 I, I will miss the tree. Means, now I'm, how I feel now. I feel sad, right? Number three. 저는 나무 때문에 이사를 갈수 없습니다. No, no. I'm going to move next week. Right? It means, I will move. Even though I'm really sad about the tree. Number four, 저는 나무가 보고 싶을 때그 집에 갈 겁니다. When I miss the tree, I can visit the house. I will visit the house. But we don't know because it didn't say that. Right? So right answer is number two. Number seven and eight will be the last article. 저는 다음 주에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다음 주, next week, 새 집으로 이사. 이사 m e a n move the house, right? Move the house. 그래서, therefore, 오늘 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 my stuff. 정리하다, organize or arrange or clean. Anything can be possible. 먼저, first, 필요 없는, not necessary. Things,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넣다, 상자 안에 넣다, box. In the box, I put some t h i n g not necessary. In the box, right? 그런데, but 그 중에는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물건이 많았습니다. So it means that I put some not necessary things. In the box, but I haven't. I haven't used at all. t h e s are something I haven't used at all. Oh, it happened sometimes, right? 앞으로는 땡땡땡 물건만 사야겠습니다. I will buy. I will buy. Only the thing, d i n g d i n g d i n g What kind of thing I can buy? I only buy because I buy lots of things, but I never use before, and I'm going to throw out this. So I can say I will not buy unnecessary things, right? So mean I will buy only necessary things. The new vocabulary. Time to next week. 물건, things, stuff, 필요 없는, not necessary, 앞으로, in future, this is about 물건 정리, arrange the things, or clean the things, because 다음 주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 물건 정리를 했어요, I cleaned my things, 필요 없는 물건을, not the things, not necessary, put in the box,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물건들이 new things. I mean, new thing I haven't used before. 많았습니다. Number seven. It happens all the time, right? I'm showing the, the meaning of the vocabulary already. Number seven. Here's a 기억. 앞으로는 땡땡땡 물건만 사야겠습니다. So, 땡땡땡, 물건. 어떤 물건? 필요한 물건, necessary. 새로운 물건, new. 정리한 물건, arranged the thing. 타용한 물건, used t h t i n g so, so, which is the best number? one Because, 물건 정리를 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많았는데, 새 물건을 사나요? No, no. 정리한 물건을 사나요? No, no. 사용한 물건을 사나요? 아니에요. 필요하, necessary things. I have to buy small things, which is very necessary. Right? Number 8.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Number 1. 집에 새 물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Need, right? Need, I need a lot, which New things for house.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물건이 많다. There's a lot of, there are a lot of the things which I haven't used at all. Mean 필요하지 않아요. 새 물건, new things. I don't use. I don't need. Right. Number two. 저는 오늘 새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 Today, I moved today. No, 다음 주에 새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I'm going to move next week. Number three, 저는 필요없는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다, arranged, or organized, or cleaned, right? I cleaned the ne uh, not necessary thing, the thing necessary. 필요 없는 물건들을 상자 안에 넣었다. 상자 안에 넣었다 means 정리했어요. Number 4. 상자에 많이 쓰는 물건을,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쓰는 물건 means necessary, right? 필요 없는 물건을 상자 안에 넣었어요. 필요 없는 물건은 많이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Okay. So right answer is number 3. Alrighty, so that's all for today, okay? And uh, hopefully it's not that difficult to understand for you. And um, try to make very simple and easy lecture for you. Alright, so have a great day, and I'm going to see you next time. And thank you for watching me again. 오늘도 감사합니다, and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